안녕 유튜브야 나 우주띠야 요즘 유튜브 코리아 참 말이 많아서 힘들지? 뭐 젠더 갈등이다 정치적 얘기로 막뭐 이렇게 싸움이 많은데 많이 힘들지? 뭐 너라고 그러고 싶겠니?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따르는거지 나는 너만다 알아 벌써 나 혼자 너를 짝사랑하는지막 벌써 3개월이 되가네 모른척하는 이유가 설마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모른척하는거야? 농담이야 그냥 남들은 3개월만에 잘 나가는데 나만 못 나가서 그냥 배아파서 말해봤어 뭐? 농담 아닌 것 같다고? 에이 아니야 농담 아니야 아니 아니 농담이야 그냥 좀 궁금하더라고 뭐한 달에 하루 평균 한 명씩 늘어나는 추세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내가 정해진 컨텐츠 없이 이것저것 해서 그런 건가? 내가 너무 욕을 많이 써서 그런가? 내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걸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해봤는데 정답은 하나인 것 같더라고 규제를 먹었구나 그치? 이 위에 있는 키다다다들지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아니라고? 그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왜내 채널 도출 수는 왜안 올라가는 거냐고? 이 <웃음> 유튜브 미화! 하루하루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야 이러다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도대체 내 채널의 문제점이 뭘까? 하루하루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 그냥 남들처럼 다시 새로운 채널을 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게 빠를까?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 있지만 하지만 나는 하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볼게. 유튜브 너의 알고리즘이 빨리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어. 그럼 기다릴게.